지난 영상에서 들려드렸던 구렁덩덩 신선비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신선비는 뱀, 특히 구렁이의 신성성이 강조되어 있는 이야기죠. 신선비는 사실 천인으로 잘못을 저질러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신선비 이야기와는 정반대로 뱀을 간사한 요물로 보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신선비와는 정반대의 요물, 뱀 승려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뱀승려는 이름만 들어도 추측할 수 있듯이 생전에 승려였던 사람이 죽어서 뱀으로 환생한 존재입니다. 뱀승려에 대한 이야기는 조선 성종 때 학자인 성현이 지은 용제총화라는 책에 등장하는데요. 대략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성현의 장인인 안공이 부여의 군수로 부임했는데 안공은 부여의 보광사에 있는 대선사라는 중과 알고 지내게 됩니다. 대선사는 성품이 좋고 이야기도 잘 통하는 사람이었기에 안공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죠. 하지만 사실 대선사는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몰래 아내를 두고 있었고 밤마다 아내가 사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생활도 잠시 대선사는 얼마 뒤 사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대선사는 죽은 뒤에도 아내를 잊지 못했고 결국 뱀으로 환생하고 말죠. 뱀이 된 대선사는 낮에는 항아리 안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항아리에서 나와 아내와 동침하곤 했습니다. 뱀이 된 중에 아내를 만났다는 소문은 점점 퍼져 결국 안공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고 안공은 승려의 아내였던 여인에게 항아리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여인이 가져온 항아리에는 소문대로 뱀이 들어있었죠. 안공이 대선사의 이름을 부르자 뱀은 마치 자신의 이름이 불린 것처럼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뱀이 대선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안공은 뱀에게 중이 어떻게 아내를 그리워해서 뱀으로 환생할 수 있냐며 라 꾸짖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뱀은 부끄러하워는 것처럼 머리를 움츠려 다시 항아리로 들어갔죠. 그 모습을 본 안공은 뱀이 된 승려를 저승으로 보내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뱀 몰래 새함을 만든 후 여인에게 군수님께서 새함을 만들어주셨으니 나오라는 말을 하도록 시키죠. 그후 여인은 자신의 치마를 함안에 넣어줍니다. 당연히 뱀은 항아리에서 나와 함안으로 들어갔고 아전 두어 명이 날뛰는 뱀을 제앞에가며 함의 뚜껑을 덮고 못을 박아 뱀을 봉인합니다. 뱀 승려를 저승으로 보내기 위해 보광사의 중들은 천도제를 지냅니다. 명정의 중의 이름을 써서 앞서가게 하고 승려 수십 명이 북과 발리떼를 치며 강까지 간후 함을 강물에 띄어보냈죠 천도제가 효과가 있었는지 뱀은 그 후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용제총화 속 이야기에서 뱀승려의 외형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뱀승려는 일반적인 뱀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인이 옮길 수 있을 정도의 항아리 안에 들어가는 크기였을 테니 그 크기도 그다지 크지는 않았겠죠. 뱀승려의 특징적인 외형을 굳이 언급하자면 꼬리 모양이 성기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 정도인데 굳이 표현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진 않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뱀승려의 외모보다 뱀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지입니다. 용제총화 속의 뱀은 구렁덩덩 신선비 속 신선비와는 달리 체격이 강한 사람이 죽어서 환생한 존재 즉 죄가 많고 음욕이 강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처럼 뱀을 유혹의 상징 혹은 음욕이 강한 동물로 여기곤 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뱀은 유혹과 애욕의 화신이 된 걸까요? 사실 옛날 조상들이 뱀을 이러한 이미지로 보는 것은 불교의 윤회사상에서 기원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전생에서 쌓은 업보가 많을수록 미물로 환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세욕이 강한 사람 혹은 성과 관련된 업보를 쌓은 사람은 뱀으로 환생한다고 믿곤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둘 정도로 색욕이 강했던 승려가 죽어서 뱀으로 환생했다는 이야기가 생긴 것이죠. 왜 불교에서 뱀을 색욕과 연관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뱀의 생김새 때문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긴 몸통과 세모난 머리가 남근과 유사해 사람들이 뱀을 색욕과 연관지게 된 것이죠. 사실 뱀은 한번 짝짓기를 한후 정자를 3년 동안 체내에 보관하는 동물이라 짝짓기를 자주 하는 동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상상력 때문에 오명이 씌워진 걸 보면 조금 불쌍하기도 하네요. 사실 뱀승려는 중이라는 신분을 가졌음에도 아내가 있다는 점만 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현도 이야기가 잘 통하고 성품이 좋다고 표현했을 정도니 생전에는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죽었음에도 아내를 못 잊어 환생한 모습은 요즘 시각으로 보면 아내만을 사랑하는 로맨티스트로도 보이죠. 비록 용제총화 속의 뱀승려는 음욕이 강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려졌지만 현대 창작물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해 동물이 되어서라도 사랑한 이와 재회하려는 존재로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뱀승려는 로맨스물에 가장 잘 어울리는 존재인 것도 같네요. 뱀승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뱀과 관련된 이야기는 뱀승려가 끝이 아닙니다. 뱀승려가 죽었음에도 살아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요물이라면 반대로 신으로 취급받으며 이승에 살아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뱀도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귀신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꾼 류은이었습니다.